이게 위드 투게 되니까 함께 위드 투게 되어있듯이요. 이런 는이고이 점트란 말이다 보면 연결하다는 뜻이에요. 연결. 그러니까요. 정의를 내리자면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해요 접속사라는 거. 알겠니? 다시 한번. 몇 개를? 두 개를 이렇게 기억해.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켜준다. 접속사의 역할은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 기능을 받는다. 왜 그러지? 자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겠잖아요. 뭐와뭐를 연결해줘요? 접속사. 접속사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하자고요. 접속사. 자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줘요. 자, 여기 봐봐. 단어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자. 난 지금 접속사는 누군지 지금 안 밝혀도 상관없죠? 이렇게 쓸 때에는 보통 이제 등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구와 구를 또 연결시켜줘요. 뭐가? 접속사가 이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절이라는 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어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주어동사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를 접속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어? 어, 이렇게. 그아두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잖아. 접속사는. 그렇지 않니? 근데 접속사가 또 어디 나오기도 해? 중요한 건 이게 두 번째 기능인데, 접속사가 이렇게 봐봐. 주어동사 절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절이. 봐봐요. 여기 봐. 절이 나왔어 절이 주어동사라고 얘기했지? 그치? 근데 여기, 여기 접속사가 나오면서 뭐가 되기도 하냐면 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이런 거.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접속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접속사가, 등이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고, 종속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여기, 봐봐, 봐봐. 여기 만약에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종속절이 되는 거야.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여기는 뭐가 된다고요? 여기는? 그렇지, 종속절이 되는 거야. 종속절이 되는 거야. 이얘아 무슨 말이지? 자, 대표적으로 상나써줄게요이 f 나뭐 이런거 엔지나 이런게 나오면 종속절이돼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 힘이 누가 됐어요 그치 여기는 뭐가 되는거야 얘는 오, 주절이 되는거야 봐봐 주절 플러스 이 f 절 엔지절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종속절이 되는거니까 힘 파워가 어떻게 돼요 얘가 훨씬 더 강한거야 주절이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이쪽으로 와봐 접속사인 제 어, 종류와 역할을 볼 건데요. 종류와 역할, 접속사 하는 역할, 종류,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종류로 나눠 들어가고 각각의 특징을 내세울 건데, 자,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뭘로 나누냐면, 크게, 크게 나눠보자, 일단은. 크게 나누면, 자, A 파트와 B 파트로 나눌게요. A는 등이 접속사. 그얘들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는 나눕니다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는 나눈니다 종이라고도 하고, 종속이란 말도 쓰는데, 자, 요서종 자는 따를 종 자예요. 따를 종 자.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따른다. 주절을 따른다는 얘기야, 이게. 자, 요게 뭐라고 해 하나? 종이? 어, 따른다는 얘기야. 따른다. 뭘 따른다고? 주절을 따른다는 뜻이야. 결국은 주절을 따른다는 뜻이야. 자, 이걸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 또는 만약에 종 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따르기 따르는데 속해진다. 종 주절에 속한다는 뜻이야. 주절을 따른다 또는 주절을 주절에 속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크게 뭘로 이렇게 나눴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등이 접속사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상관접속사 그래서 등위 상관접속사라고도 합니다 이것만 첨가시킬게요 자,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는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큰 틀에서는 종속절을 이끄는 종이 접속사 얘는 뭐하고요? 잘봐뭘 이끈다고요? 종속절이 된다 이런 접속사가 나오는 문장 절을 우리는 종속절 속해 있단 말이야 등이적 속사가 나와 있는 거는 뭐가 될까요? 얘는 주절이 됩니다. 주절 등이적 속사가 나와 있다. 어? 어?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쓸게 대등절이라고 얘기해 요 대등절. 이런 표현 등자가 얘들아 이봐봐 같은 등자야 위상이 같다라는 뜻이야. 같해 위들은 같해 이런 뜻이야.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등이적 석사 나오는 줄을 뭐라고 한다 해서 다시 한 번, 이건 뜻풀이고, 대등절을 읽어 대등절. 이 말도, 이말풀이줄게 등자가 같다 그랬잖아요. 선호에 대해서 같다 라랬습니다 대등절.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A 나오고, A 나오고, B 이렇게 나왔다. 얘하고 얘랑, 얘하고 같다는 얘기야. 같다. 위상이 같다. 알겠지? 갔다고요. 서로 갔다고. 나는 나는 학생이고 너는 선생이야. 어 반대인가? 엔드. 나왔을 때.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You are teacher. 원활에 지금 딸려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당당하잖아요. 나는 학생. 그리고 당신은 선생님, 어, teacher. 여기 지금 주어동사 나왔잖아요. 주어동사 나오는 건 주절이 잖아요엔드라에도뭐 나왔어요? 주어동사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가 같아 되냐면 이렇게 똑같은 문장 성분이 나오는 건 구조가 같다라고 얘기해서 같은 구조가 나와야 된다. 등의적 수사는 뭐라고요? 같은 구조가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갈게요. 등의적 수사. 여기. 여기 봐. 여기 봐. 등의적 수사. 자, 나눴죠. 중인적속사와 중인적속사를 나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봐. AND. AND, and 뜻은 뭐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러면. 뜻 일단 적어놓고 있다 얘기할게요. 자, 다시. OR. OR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어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런지. 또, 또 있지. 어, 집이라는 뜻도 있어. 홀. 참, 허. 어, 너희들한테는 허는 뭐야? 당연히 그러나죠. 그러 과연 그러나라는 뜻만 있을까요? 허시. 그러나라는 뜻만 있을까요? 허시. 또 관계되면서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어? 뭐 하지 않는, 어, 뭐 하지 않는, 된 낫의 뜻도 있다라는 거아보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대, 나, 세금이가 있다. 라고만 표시를 해놓을게요 대표적인 등이접사거든요 어, a 드 d or, b 또 있죠? 있니, 없니? 있어.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자, 또 있니? 어, 포도 있어. 어, 어의 뜻은 뭐야? 등이접사야 왜냐하면, 왜냐 하면, 하나만 더줄게 예. 예. 예습또 뭐야? 어, 이것도 그러나야. 거의 버하고 거의 보단하요 그러나. 됐어. 자, 요런 걸 우리는 뭐라 고한다 등이 접수였어. 어, 요렇게. 등이 접수는 얘네들이 있다. 얘네들이 특징은 뭐라고 했어? 다시 한 번. 어, 이거 봐. 예. 예? 네? 대등전. 대등하단 말이야. 왼쪽과 오른쪽이 대등하다. 너와는 똑같아. 대등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오면 내가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런 걸 뭐라는 것 같아?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런 얘기 하지 말까? 중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영어에는 문장이 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어의 문장은 영어의 문장은 어차피 단문. 단문은 뭐야? 단문은 뭘마야 아? 어? 주어와 동사가 하나야, 단가. 주어 동사 한 개. 한 개. 이거 단문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복문이 있고 중문이 있는데 중문을 먼저 설명할게 중문이라는 것은 자 뭐가 주어 동사가 몇 개? 두개 특히 동사죠 동사 동사가 두개 이상 이에요 얘는 똑같으네 복문도 주어 동사두개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숫자가 두개 이상이다 두개 이상 이때는 복문아니면 중문인데 차이점은 뭐예요 중문은 뭐로 중문은 대등절이야. 중문에 무슨, 무슨 접속사 가 나와? 어? 등이 접속사가 나오게 돼 있어. 등이 접속사가 연결된 걸 나가는 거야. 동문은 뭘로 연결돼 있어? 동문은 종속 접속사가 연결돼 있어. 이것만 알아도 뭐? 종속 접속사만말 썼어. 여기 종속 접속사. 이렇게연결돼 있어. 주절과 부사절, 뭐 이런 식인 거죠. 주절과 종속절. 종이 접속사가 연결된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종속절이라고 얘기했어. 요 알겠니? 종속절. 이게 더 궁금하죠, 이제? 왜? 등이접속사는 실체가 밝혀졌잖아. 아, 이놈들이 등이접속사구나 근데 종속접속사는, 종속접속사는 지금, 어,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종속절을 이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종속절. 종속절을 우리말로 다시 표시할게.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봐봐, 이거 봐. 종속전 이 말은 절대 까봐 먹 봤네 주절에 딸린 절이야 주절에 딸린 절이야 예전에 네, 노예제도를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음. 노예죠 노예 예전에 뭐 이주시대에 있었던 몸종들은 다 노예 아니에요 노예잖아 그치? 어. 그래서 이거 뭐야 뭐 주인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라고 표현해? 주인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나는 그곳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산 거야. 나는 그냥 팔려다니기도 하고 막이야. 그렇게 주절에 딸려 있는 거를 우리는 주절에 딸린 절이라고 하서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에는 반드시 뭐 종속 종속 종속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 있다. 종속접속사, 종속접속사가 들어가 있다. 종속접속사가 들어가 있다. 잘 봐. 종속접속사가 들어가 있다. 얘네들을 파헤칠 거야. 어떻게? 세 가지 종류로 파헤칠 거야. 명사절을 읽고는. 종속적 접속사.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만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적 접속사. 됐지? 아. 이렇게 종류를 묶거고요니 어. 그다음에 또뭘 볼까요? 두 번째는 뭐 있어야 돼?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적 접속사. 이거 그러니까 결국 종속적 접속사 라 있는 종속절이 하는 역할이 나왔네. 형용사절을 이끄는 이끄는, 이끄는 음. 종속접속사. 세 가지. 절대 까먹지 말고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때이세 가지. 세 번째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야. 음. 이 틀을 절대 까먹지 말고 놓치지 말고 종속접속사. 자, 이런 개마만 보시라고요. 역할도 있죠. 명사절이었잖아요 어. 명사절이니까 무슨 역할일 것같아 그렇지. 주어, 목적어, 그다음 뭐, 명사란 말이 나오면 주어, 목적어, 보호는 따라다녀야 돼. 보호. 그 하나 더, 하나 더, 뭐, 동격. 동적. 동격에 대해서 알고 있니? 여는 동격에 대해? 어, 이게 동격. 역할을. 됐죠. 가장 큰 임무.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했다. 명사를 이끈 접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틀을 외워야 돼. 오늘. 다시 한번 간다. 접속사는 크게 등이접속사와종속접속사를 나눈다. 등이접속사 하는 역할은 대등결을 이끈다. 왼쪽과 오른쪽, A와 B가 대등하다. 저울을 댔을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다. 시수가 아니야. 그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똑같아. 나는 학생, 넌 선생. 이런 식으로. 같단 말이야. 나주어동사 있어. 너도 주어동사 있잖아. 대등한 거야. 알겠지? 원한 쪽에 딸린 게 아니고 기울어진 게 아니야. 그런데 기울어지는 구조도 있다. 문장을 보면 어, 종이적속사 종속속사가 적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종속절을 이끌기 때문에 주절에 딸린 적이 된다. 그래서 그 종속절의 역할을 세 가지 나눈다. 명사절, 회용사절, 부사절로 이렇게 나눠왔다. 봐봐요. 어 이렇게 이끄는 접속사를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 지 알아봐야 돼요. 그럼, 햄사절 이끄는 접속사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주어, 주역하니까 대절. 아니, 대절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뭐, 역할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대절이니까 대절을 써볼게요. 봐봐. 어,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는 대절. 대. 이렇게 쓸게. 대. 어? 옷도 있어. 어절방계대래면서어절 오. 어? 도외도 돼? 외도 어 돼. 다 접속사야. if. 어 if도 되네. 조건 아니야? 조건 아니고 목적으로 수 있어. 요거, 요거 목적으로만 쓰여 어, 요거 목적어로만어네 목적어. 어 어. 목적어만 쓰이다 그냥.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돼요. 의문사절. 언가 만나는 의문사절이 있을까요? 의문사절 있을까? 의문사절. 의주도어순 알겠어? 이거 전부 다 명사절이야. 그럼면 아, 윤곽이 좀 잡히기 시작하죠? 얘네들 하는 역할은 뭐라고? 다시 한번?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이런 역 효행사자는 뭐야? 효행사자는 어떨 때 효행사자라고 해? 자, 봐봐. 정의를 내릴게 선행사 수식 효행사자는 뭐라고요? 선행사 수식 오, 뭐가 왔어? 선행사란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선행사 수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가 안전할 수도 있고 불안전할 수도 있네 그렇지, 맞아 왜? 기회가 불안전하면 관계대명사라고. 기회가 완전하면 관계 부사라고. 절이 그래서 형사들이 푸는 연습사는 어떤 게 있다고요? 어떤 게 있다고? 어, 봐봐. 관계대명사, 대. 관계대명사, 후. 관계대명사, 홈. 관계대명사, 후주. 소유격이야 관계대명사, 위치. 어,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그죠 어. 그치? 어, 응. 형용사절이 접속사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 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까지. 그지 전치사 플러스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자, 끝난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이다? 아니야, 더 있어. 관계부사로 들어가요.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이렇게 할게요. 세미콜론세미콜론 치고. 관계부사, why? 관계부사, where? 관계부사, how? 관계부사, 뭐 있어? 왜? 왜? 또 관계부사 뭐 있어? 대! 대수, 대수 뭐다 있네. 네. 명사절 이끌 때도 대도 있죠? 해명사절 이끌 때 관계 대명사 대도 있죠? 관계 부사 대도 있었네. 헐. 됐어? 이거 이거 정리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나가야 돼. 부사절이 끈적 속사종류 먼저 적어놓고. 부사절 끈적 속사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먹어야 돼? 어, 부사절 오 어, 되게 많아요. 시간, 시간 부사절 댓글 은 이거 접속사들이 많아요. 봐봐. when 뭐할 때, 뭐 하는 동안 while 또는 뭐 하기 전에 before, 보이이뭐 하는 후에 after 뭐할 때까지 until until 뭐할 때까지야. 오 씨, 너무 붙는 데 어? 어, 너무 깊은데. 뭐 하자, 하자. 에디슨 에드 접속사야. 아, 뭐 하자마자 하루 종일 쓰겠다. 시간만 하루 야겠다 어? while, before 자, 뭐만 이후로는 뭐 있어? since 자, 또 뭐만 할때뭐 있어? as 뭐 하나까? before, after, 뭐만할 때까지 뭐 그렇게 많아. 바이넛 타임도 있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시간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이제? 이유 이유, 이유 보자 이유. 파 <목소리가> 하나도 없지. 아, 저는... 이유, 이유, 이유. 그럼그렇여기도이가 어, 있어. 뭐 때문에 미코우즈, 뭐뭐 때문에. 아까 n c 스가 뭐만 이유로라했죠. 뭐 때문에 비 i n c 스뭐뭐 때문에. 자, 뭐뭐힘으로 나우데, 오 이유형. 모모는 점에 있어서 인덱에요 아, 이, 와슬도가다 조건, 자, 조건은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If 많이 모모라면, 자 반대말 모모하지 않으면 할때 unless 조건, 음, 조건 간단하게 쓸게요. 양보, 양보는 비록 모모이지만 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no가 있죠. 또 뭐가 있니? 올도우도 있죠. All. 또 뭐가 있어요? 이분이 푸도 있죠. 비동 록머무지라고 그냥 이 푸도 있어요. 양보예요. 웨더도 있어요. 웨더. 비록먹어시면 웨더. 아씨, 숨수가없는데 조건. 아 어? 시간. 이유. 조건. 여기다 쓸게. 여기다. 조건. 양보. 그 다음에 양태라고 그래요. 양태는 뭐뭐처럼, 에 s 뭐뭐처럼, 에 s 이프,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에 s 도 마치 뭐뭐처럼, 에 s 도여기까지말 할까, 양태? 또이네 아, 대조. 대조. 부사적 얘기야. 대조는 뭐예요? 뭐 많은 반면에, 대봐 why? 뭐 많은 반면에. where is? 됐나요? 썼나요? 매월이 잡았었죠. 맞나요? 되죠죠 비례 비례 비례라고 해서 마음에 따라서 이것도 as요. 또는 according to, 음에 따라서 이 정도. 아. 자, 그럼 지금 일단 종속적인 접수사들 종류는 내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소개했어, 얘들아. 그리고, 자, 나하고 같이, 번지사게에 왔다갔다 이렇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자, 종속 접사 중에, 명사들이 끌 때도 될수 있죠? 형용사들이 끌 때도 될수 있죠? 거기다 관계되면서, 이건 뭐야? 관계 부사. 부사들이 끌 때. 부사들 때도 사실은 뭐야? 목적 부사들이 있어요. 여기 목적. 목적을 나타낼 때 목적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목적을 나타낼 때또 뭐가 있어요? 그렇 소우하고 같이 대시스예요. 서치하고 같이 대시스이기도 해요. 또 어, 결과 있어요. 결과부사들에서 또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 서치하고 같이 대시스예요. 이런 것도 결과부사들. 한 10개 정도 되는데 주주로 많이 나오는 거만 지금 소개하고 요어요 <웃음> 여러분들 여기 최, 킹이 뭐야? 킹이. 배시 야 네. 예. 정독이 없어져. 그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멋있는 명사절이라는걸꼭 알아주세요. 관계대명사. 왜냐면 선행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 알지? 뭐 하는 겁. 이거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다. 나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게. 웨더가 명사절이끌 때, 명사절이끌때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고는 음. 뭐 요게 <웃음> 주어, 목적어, 보호. 자. S는 주어고요. 뭐, O는 목적어고 c 뭐, 신인 컴플리먼트에서 보호요알겠어 이런 역할 다 해요. 근데 이 분은 뭐만 해? 이거만 해. 근데 내가 잡아. 외더들이꼭명사를이끄는 접촉설만 쓰이는게 아니야. 어디 있어? 그러면 양보 봐봐. 양보 양보. 양보에도 뭐가 있니? 뭐야? 비록모모이지만. 비록모모이지만. 이때 뜻은 뭐라고? 비록모모이지만. 비록모모이지만. 비록모모이지만. 비록 이거는 뭐야? 오버인지 아닌지는 뜻이 달라진다고.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뭐일 때? 어, 그치. 명사, 명사절일 때. 명사절일 때와 이렇게 부사절일 때는 뜻이 다르다고. 얘는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는 해도 되고, 를 해도 되고. 목적어나 뭐 이런 걸 쓰이니까. 근데 이럴 때는 뭐야? 어, 비록 뭐뭐이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거다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런 거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접속사 볼때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미리 정리하는 거거든요. 에즈는 어때? 에즈, 애 에즈 봐봐, 에즈. 에즈 찾아 나선다. 명사절은 인이 없니? 오, 없어. 형용사절은 인이 없니? 여기는 안 썼지만 사실 유사관계를 공사하는게 있어서 있긴 해요. 근데 없다고 쳐. 그다음에 부사절. 근데 부사절은 여러 개가 있잖아. 봐봐. 시간일 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시간. 시간일 때 에즈 있었잖아. 시간일때해 이유 있었잖아. 뭐 때문에 해도 돼. 어? 뭐뭐할 때도 되고 뭐뭐 때문에도 해 돼. 거기다가 양보일 때 있었어 없었어? 있어 사실. 비용 뭐뭐 있죠? 네 있어. 양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뭐 뭐처럼? 마치 뭐 뭐처럼? 알지? 지어 있잖아. 비례 있어 없어? 뭐 뭐에 따라서 있는 아주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점석 사인 이는 거다. 이유 뭐뭐 때문에? 뭐뭐할 때? 몸 하면서, 비래몸 함에 따라서. 비록 모모 이지만, 이것도 되고. 너무 많아. 몸처 쳐라. 애지는 다시 질문. 이프는? 이프는? 부사절 가세요 조건! 대표적인 게 이거긴 해요. 근데 뭐도 있어요? 양고도 있잖아요. 자, 비록 모모 이지만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도 있어? 뭐인지 아닌지를 목적으로도 있어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뭐, 예문 가지고 이제 막 계속 연습할 수 있단 말이야. 예문 가지고. 틀을 잡은 거야. 알겠어?